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제임슨 그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극자족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니 불을 피움과 동시에 근처를 지나가던 세명의 남자들이 연기를 봅니다. 그것도 완전 무장까지 한 채로 사람들이 접근하자 경보가 울리는 오두막입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본 제임스는 무장을 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는 제임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그는 자신은 혼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공격을 가하는 또 다른 남자. 그런데 이 오두막은 그냥 평범한 그런 집이 아니었네요. 다른 곳으로 침입하려는 남자들. 그런데 그곳에도 함정이 있었네요. 결국 당하고 마는 남자입니다. Oh my God. Hold on. Hold on. No! No! 남은 남자는 제임슨에게 Please. 도움을 청해보지만 Please. Mr. Please. Back up. Shoot. The gun. 결국 n 겨 달아나는 남자 Go! 제임스는 이 남자를 죽이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꽁꽁 묶는 제임스. 보내 달라는 남자의 부탁에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제임스이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남자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건 어린 좀비였던 거였습니다. 사실 세상은 좀비 사태로 망했던 거였고 그래서 제임스는 좀비로 변한 딸을 때리고 깊은 산속으로 온 거였습니다. 어? 결국 최후를 맞이하는 남자 제임슨은 차마 자신의 손으로 숨을 끊어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딸을 키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딸을 끝까지 책임질려는 아버지 이야기 단편 영화 제임슨이었습니다.